안녕하세요 닥터캣입니다. 지금 제 화면 왼쪽 상단에 미니맵이 보이시나요? 제가 뉴월드 후기 영상에서 말했던 뉴월드의 단점 중 하나, 미니맵이 여기 생겼습니다. 와, 사실 뉴월드에서 추가해준 정식 기능은 아니고요. 오버월프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용해서 뉴월드 화면 위에 띄워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도 외국 유튜버들 영상 속에서 찾아내고, 지금 최대한 빠르게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소개에 의하면 안전성이나 성능에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버월프라는 앱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 미니맵 역시 에드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버월프는 이 오버월프 닷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오버월프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오버월프를 실행해 주시면 제일 위쪽 상단에는 발로란트, 와우, 롤 이런 게 있고요. 내리시면 여기 NWMM, 뉴 월드 미니맵 이게 있습니다. 이걸 처음에는 인스톨 눌러주시고 인스톨 누른 후에 런치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 이제 뭐 감사하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다 알려주는데 일단 이거 꺼주시고 설정에서 오버울프 오버레이 기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오버레이 및 단축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네, 활성화 해 주시고요 단축키 기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단축키까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인게임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 미니맵이 안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컨트롤 탭을 누르고 NWMM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뜬다면 게임을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니맵이 떠 있는데요 음, 기본적인 설정부터 확인하자면 맵을 켠 상태에서 이 마우스 드래그가 가능하죠 이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에 둘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둘수 있고 약간의 로딩 로딩 화면 같은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맵 전체 사이즈를 정할 수 있고 모양도 정할 수 있네요. 저는 서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좀더 배율을 정할 수 있고 네 기본 기능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. 한번 사용을 해보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. 근데 조금 보면 보이시나요? 제가 멈춰볼게요. 멈추면 조금 있다 멈춰요. 출발할 때도 조금 있다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약간 PvP 같은 어 급박한 상황에서는 살짝 살짝 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. 아직은 네 그리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카메라만 돌리면 캐릭터가 안 움직여서 그런가 커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 외에는 어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오버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올라온 만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소개해 준 외국 유튜버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걸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이 맵을 키면서 도대체 제작대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아 이거를 더 이상 고생을 안해도 되죠 그리고 채집하러 다닐때도 맵을 켜는 빈도수가 매우 줄어들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영상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음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